안녕하십니까. 9월 1일자 해외선물 원기중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취하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 증시는 ADP 민간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 하회하자 금리 인하의 기대감에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유럽 물가 상승폭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자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0.75%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며 유럽의 영향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또한 엔디비아가 2% 이상 하락하며 반도체 관련주가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애플 등 대형 기술주에서도 매물이 나오며 하락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원유는 연준에 이어서 ECB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경기 침체가 부각되며 연일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된 가능성이 있어 하락했습니다. 증시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둔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연준에서 내년 금리나 기대감을 꺾은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때 불확실성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지만 발표된 민간고용 지표로만 판단할 수 없어 현재로서 아직까지는 침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네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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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4%로 매수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도 자이언트 스텝 행보를 이어올 것으로 예상되어 변동성 증가가 예상되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1,700포인트와 12,8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85달러와 95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680달러에서 176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시장을 관망하시되 되도록 하방 움직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T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